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해피타임 청취자분들과 또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다시 한번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음어 정신분석가고요. 미국 장로교단 동부 한민호회 그 소속 목사입니다. 네.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돌봄 사역을 어그 지식 배우고 훈련을 받는 기간 목회적 돌봄 성결센터 책임자로 있습니다. 네, 네. 어 사실 또 목사님이시자 또 교수님으로서 상담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많은 어, 또 제자들을 양육하고 계시죠. 참이 시대 때이 코로나 이후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이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을 위해서 어 많은 문의를 하실 텐데. 네, 특히나 코로나 이후 집에서 내는 시간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맨 처음에 아까처럼 이 담임선생님, 학교 문 닫은 담임선생님이나 학생들처럼 뭐 1, 2주 동호는쉴 수가 있으니까 참 좋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우울감이나 또 삶의 활력소를 잃고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는지가 우리 숙제로 어, 네, 다가왔는데요. 어떨까요? 교수님. <웃음> 맞아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신건강 어, 그런 네. 측면에서는 살펴봐야 될 것들이 지금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 그 진짜? 하는 시간 동안이 길어지면서 음. 처음이 아닌 지금 현재 상태, 3-4개월 지나면서 지금 상태를 사실은 잘 봐야 돼요. 그게 음. 살면서 바쁜 생활 속에서 내가 감추어져 있던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럴 수 있겠네요 나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바빠서 드러나지 않았던 좋은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안 좋은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3~4개월) 동안에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좀제 정비라 그러죠 제 (2의) 인생을 뜨기 위한 어~ 전반전 쉬는 시간 타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위기가 있었을 때 이제 지금도 사실은 위기의 순간이죠 분이 네. 표현하시는데 난리통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웃음> 어, 그럴 때 그때 나의 모습 이거는 언젠가는 드러날 모습이에요 특히 은퇴 아. 후에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 모습이 만족하지 않다 그러면은. 음. 사실은 이제 그 방향을 잘 잡고 틀어야죠. 어, 사람들이 말하는 요새 기차니즘이라는 음. 얘기를 많이 해요. <웃음> 맞아요. 네. 아, 기차니즘, 그 시체처럼 이런 거 있어요. 너 무슨 놀이 할래? 그러면 시체놀이 이런 것들 유행화가 있어요. 뭔데?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거. <웃음>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기차니즘. 네. 교수님도 알고 계셨군요. 네, 예,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울감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제 내가 바라보는 지금 현재 나의 삶이 활력이 네. 없고 그리고 내 마음에 만족하지 않다 그러면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내가 우울감인가 우울증인가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불안증이 있는가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평상시에 내가 하던 그러니까 코로나 집콕 이전에 하던 것들이 귀찮아지는가 그 다음에 음. 식욕이나 성욕이 떨어지는가 어, 배란과 눈물이 나는가 아니면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가 내 삶이 이상하게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나는가, 소외감이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은 이제 어떤 면을 내가 신경을 써야 되나 라는 것이 나오죠. 음. 네, 아까 사실 많이 좀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운... 이 지금 (3~4개월) 정도 어찌 됐건 자가 격리의 기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 모습이 미리 나의 은퇴 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다가온 거예요. 음. 왜냐하면은 은퇴 후에는 정말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많아졌을 때어 그것을 만족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강제 은퇴의 시간일 수도 있고 잠시 쉬는 동안 그 맞아요.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만족을 하는지 또 불만족스러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울감과 우울증, 불안증이 있을 수, 은퇴 후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시네요. 그러면은 많이 있죠. 네. 이제 보통 그러니까, 그걸 노년 우울증이라고 그러는데, 음. 어, 제가 보기에는 가지고 있던 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 거.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좀 체험을 하게 되는 이 코로나 시대 때 체험을 하게 됐고, 본인의 마음에 좀 귀를 굉장히 세밀하게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맞아요. 이제,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감기 증상이 있다그래도 어, 기침을 한다. 열이 있다. 그래도 그게 단순한 기침일 수도 있고 엘러지에 어, 기인한 걸 수도 있고 어, 정말 코로나일 수도 있고. 네 그거에 따라서 내가 처치해야 되는 그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거 그렇죠. 같이 사실은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 어, 어디서 기인한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네 어떻게 네.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어, 그게 어느 정도 심한가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그 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다 그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과거의 상처에 의해서 그게 이제 터질 때도 있고 어, 관계 문제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지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 그런 거를 살펴보면서 내 안에 음. 가지고 있는 욕구나 감정이나 생각, 행동, 태도 그런 것들은 사실은 살펴봐야 돼요. 네, 왜 이런 행동이 나오는지, 왜 이런 태도가 나오는지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음. 저희가 잠시 이 노래가 생각나서 좀 틀었어요.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좀 들으시면 좋으니다 네, 알... 네, <웃음> 어, 우선은 이렇게 또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단순한 감기. 어, 우울증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감기처럼 생각을 하면서 치료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냅두게 되면 또 감기가 심각해지잖아요. 다른 병으로 또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내가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 이것을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좀 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또 그런 기관이 있다는 거. 오늘 특별히 정신분석가이시고 또어 돌봄, 목회적 돌봄선교센터에서 어 책임자로 또 교수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구 미리암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곡 듣고 와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약간 그 무엇보다도 이 삶의 활력이 참 많이 떨어졌어요. 저도 주변 사람들 보면 느끼는 거지만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예전처럼 나오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교수님, 이 삶의 활력 소를 다시 한번 되찾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될까요? 어, 제일 먼저는 이제 내 상태가 어떤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음. 내 음. 상태가 어떤지 모르면은 어. 그 어떻게 뭐 해볼 수도 없죠. 그쵸? 그리고 어... 이제 내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가 은퇴 응. 후에도 그거를 생각을 응. 하면서 어 이제 그 살펴봐야 되는 거가 지금 내가 삶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살펴봐야 돼요. 만족도를 한번 살펴봐라. 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참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때요? 음. 어, 참는다는 게 벌써 네.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어, 내가 참아야지 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잘살것 같고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24시간 운영하는 것도 거의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24시간 주 7일 근무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래서 음. 본인이 만족과 이 만족도 책정을제 생각은 이래요.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만족도를 측정하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음, 근데 이제 일반적인 거는 그냥 <웃음> 생각하면 돼요. 네. 어, 본인이 행복하면 주위 사람도 음. 보면서 아, 저 사람이 행복하구나 하고 볼 수가 있어요. 음. 아 어, 네.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처지는데 그거 말고도 음. 평상시에 얼굴이 굳어져 있는지 음. 잘 웃는지 음흠. 감정 표현이 되는지 솔직한지 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봐요. 그래서 네. 본인이 그냥 주위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많이 만족하는가 행복한가. 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웰빙감이라 well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음흠.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살펴보는 그냥 기본적인 거는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 돼요. 내가 신체적으로, 네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도 건강한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음. 화가 많지 않은가? 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화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아. 불평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네, 뭐 별거 아닌 건데도 화를 툭 내고, 그 이, 예, 아, 아, 이 화가 좀 많은, 만약에 요즘 상태가 있으면 아, 내가 이 삶에 만족감이 없구나 라고 쉽게 쉽게 진짜 측정이 되네요. 네, 우울해도 그렇고, 음. 그 다음에 외롭다라는 게 심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불안한 마음이 심하다, 그러면 은 이제 만족하지 않은 거죠. 행복하지 불안하다. 자, 네. 그래서 스스로 한번 좀 만족도를 체크하는 거 필요할 텐데, 근데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그에는 자기 삶을 좀 돌아보는 거, 내가 어떤지 진단을 하는 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 돈이 중요하고, 뭐 기독교인이라고 돈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 그럼요. 그래서 돈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취가 중요한 사람이 있고, 음흠. 이제 어떤 사람은 뭐그 물건을 많이 소유해야 좋고, 어, 어떤 사람은 네네. 자랑을 해야 좋고, 사람들마다 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웃음> 코로나가 딱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음. 것들이 사실은 내가 누릴 수가 없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서 어떤 면에서 내가 취약한 지가 나오게 되고, 음. 어, 사람이 기본적으로 행복하려면 은 이제 욕구가 만족이 돼야 되고, 음흠. 그다음에 가치관과 삶이 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또 나를 좋아하고 관계가 좋아야 음흠.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관계, 사적인 관계 음흠. 나누어서 생각해 봤을 때 친밀한 관계가 좀 있어야 돼, 좋은 관계가. 사 네. 그러니까 그런 관계적인. 그쵸. 네. 관계적인 존재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관계를 맺지를 못했었어요. 저 그렇게 음. 살펴본 다음에, 어, 이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또 스스로 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할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음. 제일 먼저는 상태를 확인하는 거고요. 자기의 그 신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관계적인, 그리고 가치 활용, 음. 가치를 음. 적용하는 그런 상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내 욕구는 정말 무엇인가 아주 정직하게 봐야 돼요. 음. 내 감정은 어떤가. 음. 음. 굉장히 욕. 그 화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자기 같이 화 들리는 사람 없다고. 어. <웃음> 나같이 착한 사람 없다. 맞아요. <웃음> 어, 왜 그럴까요? 음. <웃음> 본인을 어. 못 봐서 그런가요? 그, 그러니까 본인의 정직한 그 욕구를 또못 돌아봐서 그럴까요? 맞아요. 음, 네. 그렇습니다. 음. 무엇보다도 지금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없어지면서 저희가 매주하는그 부부간 또는 가정 간의 관계가 있을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 또는 음. 자녀, 자녀간에 또 관계도 있고 이 시기 때 코비드와 디볼스의 단어가 아, 나타날 정도로 코뭐 신조어가 생겼어요. 많은 맞아요. 정말 가정 폭 가정 폭력도 있고 아프지만 아유. 가슴 아프지만 이 소통의 문제가 이제 드러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이 간단하게 좀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짧은 시간을 하긴 힘들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부부간 자녀간의 소통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좀 불통을 이겨내고 소통을 할수 있을까요? 음, 첫째로는 본인들이 그걸 원해야 돼요. 음. 아 그리고 맞다. 이제 관계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 지 본인이 생각을 좀 해보고 결정하고 음. 결단을 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생각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이제 24시간 음. 가게 오픈하는 얘기했잖아요. 네. 네. 네, 그랬을 때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돈을 음.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음. 그런 거를 사실은 살펴봄으로써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나오게 돼요. 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나한테는 어, 음. 생활의 안정이 중요하다. 그래도 어, 지금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뭔가 지금 큰 거를 미스하고 있는 거죠. 못 보고 음.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고, 많은 경우는 그냥 관계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부모부부 부모 간의 관계, 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잘 된다라는 걸 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 행동이나 관계 패턴은 사실은 관계 아이들을 파괴하는 쪽으로 갈 때가 있어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낮추고, 아이들의 어떤 건강한 거를 자기도 모르게 그 방해를 하는 거죠. 아니면은 위해를 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나를 피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벌써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웃음> <웃음> 엄마가, 엄마가 오면 슬금슬금 이제 방으로 네. 들어가거나, 네. <웃음> 가, 가출까지는 아니지만 뭐 밖으로 자꾸 나가, 돌아다니는, 음. 네. 그런 관계. 예. 예, 부부도 같이 있으면서 불편하다. 그러면 은 벌써 음. 관계가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음. 그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관계를 계속하게 되면 경호는 결국은 황혼 이혼 같은 걸 하게 될 수도 있고 애들이 음.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가정이 생각보다 많아요. 애들이 1년에 명절 때만 찾아오는. 음. 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싫다 음.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걸 바꿔야 되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던지는 질문이 네. 어떤 관계를 음. 내가 원하는가. 네. 그거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네. 나는 그거에 맞춰서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가 소통을 음. 하고 있는가 그거를 봐야 돼요. 네, 이제 어떤 그, 음, 소통하는 방법에서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아이 표현이란 내 나는 이렇다라는 표현을 하라는 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내 감정이나 내 욕구를 모르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기 전에 내가 뭘 원하는가를 먼저 기억을 하고 음.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상대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음. 나는 나를 봐요. 음. 나를 보고 그 다음에 나의 말 태도나 음. 말 음. 실제로 하는 것은 음. 어떤가를 살펴보는 음. 거죠. 그러면서, 나를 먼저 보고 음. 네, 그 다음에 태도, 내용 전달방법, 태도 그런 네. 거를 다 살펴봐야 돼요. 아하, 아무리 전달 내용이 좋아도 태도... 또이 표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좋은 내용인데 화내면서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웃음> 의도는 좋은데 아,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 착하고 내 네, 의도는 좋은데 화내면서 얘기하면 이 전달이 잘안될수 있잖아요 전혀 안 되죠. 네이 태도도 캐... <웃음> 참 중요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남편 아내분 그쵸죠밥먹밥 먹... <웃음> <밥> 먹자. <웃음> 음. <웃음> 어, 어,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근데 이제 이 소연의 방법도 참 배워야 되는 부분이죠 교수님 그럼요 그럼요 네. <웃음> 어, 정말로 배워야 돼요 이제 음, 제가 네.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어, 너무 이렇게 자신을 잘 모르고 상대를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 네. 나를 먼저 알자. 오늘의 주제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음. 거를 만족하고 어떤 또 욕구가 있고 음. 내가 원하는 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와 또 그런 어 언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들잘 담을 수 있는 거. 네 벌써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오늘 어, 아쉽지만 또 인사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구 미리암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정신분석가이시고 특별히 목회적 돌봄 선교센터 책임자이십니다. 목돌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또이 상담 센터를 통해서 여러 제자들 양육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해피타임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나눠주세요. 예, 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미리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어, 삶이 전환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깨닫고 자신을 돌보는 그리고 좋은 것을 긍정적인 것을 많이 찾는 그리고 그것을 삶의 태도로 키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짧지만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혹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처가 있을까요? 어... 9176012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9176012504번. 네, e e 0 4네요9176012504 또는 해피타임으로 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